생각에 어,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께서 내년 대선을 위해서 지금 업적을 쌓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건설로조를 건드렸다. 죽이겠다고. 그중에 지금 타워크레인 원래에 대해서 한창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것처 20년 넘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한 지가. 저희는 처음에 현장에 이 일을 하면서부터 받아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달라는 소리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작업자들부터 해서 계속 담배값이 업무가하라고 줘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게 불법이, 불법으로 제가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해온 일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해요. 저는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단정업체 소장들하고 지금도 계속 연락을 해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분명히 저한테도 얘기합니다. 걱정스러운 전화를 하고 있죠. 건설 현장에 있는 무슨 건설업체가 모두 다가 타워크레인 노동자를 싸잡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득을 본 단체가 있거든요 건설업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장에서 주는 거 적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더 달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런 짓도 없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불에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지피죽이면 백전백승 아닙니까? 타워 노동자 잡으려면 장관님께서 타워 한번 올라와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라와서 어떤 환경에서 그리고 그 위에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하루하루 어떤 일을 하고 우리가 있는지 우리 전문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돈만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저녁에 무사히 퇴근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아침에 올라가면서도 점검하고 있고요. 내려오면서도 그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 비전문가라고 얘기하고 안전작업 거부권도 무시한다고 하고.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진짜 저기 그 태업이나 불법이라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 하루하루 벌어 살기 위해서 분명히 그 의미도 있지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안전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어, 분과에서 지침 내려졌어요. 52시간 초과금무 하지 마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겠다고 하고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포기했지 않습니까? 돈 주는 거 니들이 불법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안 받겠다. 다신 대신 우리는 꼭 안전한 현장으로해서 해야 될 일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걸 거부하며 면허를 정지를 시키겠다고 합니까? 그걸? 여기 있는 우리 조합원들 타워기사들의 온 모든 가족 식구들의 생계를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면 바람 부는 날 천둥 번개 치는 날 올라가서 그가에서 떨어져 죽든 벼락을 맞아 죽든 아무 상관없습니까? 저는 입장 표면을 하고 보도 자료를 내려 보도 자료를 냈대도 제발 한쪽 얘기만 듣지 말고 본인 생각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씹으려면 그 노동자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좀 씹으라고 이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